오늘 7시가 다되 가네요 지금 네이버 TV랑 음, 지푸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브이로그요 브이로그를 찍으면 항상 반성이 되긴 해요 그래서 조금 걸 먹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른 안 돌아보지만 집으로 갑니다 갔다 와서 이제 점심으로 김치볶음밥 먹습니다. 어, 먹지? 오늘 저녁으로 먹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아까 점심에 먹었던 김치 볶음밥에 어, 에그 스크럼블해 가지고 섞어서 이렇게 어제 이어서 저거 완성 좀 하고 오늘 집에서 하는데 이제 커피는 아니고요 돌체구스 초코 치노 한잔 뽑아서 마시면서 그 친한 형 결혼식 있어가지고 결혼식 당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침도 스킵 맞아. 이거 들으면 까먹었네. 더안 배리면 어, 아, 자, 지금 오늘... 오늘... 오늘... 저도... 저렇다가 사무실 2주 공간... 위치가 좀 바꿔가지고... 그 오늘... 대표님들 와서 입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이제 일길 자리로 준비하고 지금... 이제 집으로... 갈까 하다가... 예 yeah, 김치입니다. <susurra> 밥다 먹고 지금 이제 사무실 가고 있습니다. 사무실 가서 오늘 올라갈 거예요. 때...